자 시청자 여러분 만나난반 같습니다. 오늘 제목은 테트리스 99 1등 한번 할 때까지 테트리스도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1등 할 수도 있어요. 현재 지금 세분 들어왔습니다. 오들어가 들어간다. 와. 어, 어, 좋긴 좋다. 자, 여러분들, 굉장히 배틀, 배틀, 이 멋진 배틀 한번 들어가 봐요. 아, 근데 굴러난 곤란한... 아, 굴러난 데서 차차차 아차, 어 미쳤나봐 아 이런 엄청난 실수를 아하 안림안 있다 오 얘들 잘해요 맞아요 우노모노 안돼 일단 빼야 돼 빼야 돼 가자 가자 오케이 <웃음> 어, 들어온다. 아, 막, 아, 딱 재채기가 나온다. 야, 이거 너무한거아니 이거? 아, 아 이거 강유가수 난제입니다, 난제. 아.. 따라 자, 자, 까 자, 오케이 먹어라.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자, 아 오우야 오우야 가져 좋아 좋아 어, 할수 있어 오케이 아직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좋아 좋아 좋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예 어허허 보지마, 보지마. 어, 질수 없다. 어. 어너 빨라. 어 낫싸 이분 왜 이렇게 잘해 안녕 안녕 아아왜 이렇게 잘합니까? 오, 내가 이겼다. 아싸. 1등. 1등. 1등. 1등. 1등. 1등. 오, 1등. <웃음> 아, 1등. 1등. 1등. 1등. 여러분들 보셨습니까? 아 오늘 제가 어, 어, 승리했습니다.